지금부터 하는 데는 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다잉.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이론이 정립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풀어 가는데 굉장히 얼음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칭들이 또 굉장히 많아잉. 난지, 뭐, 또기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이름이, 별별 이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풍수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사고라로 풀려 온 거야. 결과를 보면 여기서 우리는 탈피를 좀 해야 된다. 풍수가 우리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는고치 세지 않고 잘못된 것 갖고 더 호도 시기 갖고 더 이상한 쪽으로 이 풀어가는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수 더더 갖고 풍수 인테리어다. 집에 가서 풍수 인테리어하면 많어, 그제. 뭐가 풍수인테리어 그제 누구말든 우리가 진열할 때 앞이 보면 별로 안좋으면 치우는 거지. 그게 또 학문이 되겠나 그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혼란의 시기다 혼란 완전히 우리나라만 대혼란이다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못한다 지금까지는 이 혼란 속에서 막 이렇게 갔지만은 어느 정도 시점이 가게 되면, 난좀 봐봐. 조금 있으면, 뭐, 교수들 연구한 거막 뺏기고 뺏기고 해서 연구는 억수로 했다고 치지, 그지? 자기 뭐, 전을 지에 뭐, 저부터 협회 만들어갖고 5만 논문 쓰는데, 나중에 하나 땡기면 처음부터 똑같은 거 놓으면, 그거 엄매나 쪽팔리겠노?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과학 쪽에, 과학 쪽에 일부분만 빼고 나면, 나머지는 막뭐 연구는 뭐, 없다,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렇게 외국과 연계돼갖고 자 그래서 풍수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양택과 업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잘못이라는 거다 여러분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요새는 못 먹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럼 우리나라는 그공무묘지에 수십만 상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논리에 맞지 비현실적이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그거 갖고 창문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급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풍지풍방풍법부터 먼저 하게 된다, 그죠? 자, 전풍지풍방풍법을 하는데는 우리 세 가지 큰 길이 있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수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 수가 우리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근본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세계라 했고 우리는 전생이라 했다 그죠 이때의 수를 우리는 무슨 수 이때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운명수라는게 아니고 이것은 인연수예요자 나는 우리는 영혼의 인연에 의해서 나는 태어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수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가 아니라 했다. 그제? 자,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이것을 우리는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거, 인생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수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는 번호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번호. 자 이것을 우리는 귀신세계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다고올 내생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푸는 것이 원래는 귀신수예요. 이것을 우리는 귀신수로서 풀게 된다. 자 그러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수, 이거죠, 그제? 인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인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제? 인연법으로. 인연법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죠? 인연법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인간에는 어떻게, 가장 우리 소중한 인연이 무엇인인가 인간에게 가장 인연이 깊은 인연이 뭘까? 어, 부모 자식 형제, 그지? 이것이 바로 천연이다. 천연. 천년. 이것을 우리는 천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연수다. 그럼 천연수는 뭐가? 천연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천연으로 맺어진 수. 어떤 수가 있겠나? 숫자로 표현하면 생년월일나아지 그거는 사주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는 지가 인위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천년에 얽혀서 오는 거야 이? 그쵸? 자 어느 나라든 이 가족과 주민정권 관련된 거는 적정한 어느 법칙에 의해서 인연으로 가족 단위로 인연에 엮여서 오는 번호야. 이것을 우리는 천년수라고 하는 거다. 천년의 법칙에서 주어진 거. 뒷자리. 응? 아니. 아 앞자리 뒷자리.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 보면 다풀어버려 인연법. 아, 앞자리도 풀고 뒷자리도 풀고 다 풀어, 풀어.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니까 아니 그그 하고 다르지 생령올일 생년월일, 사주하고 생년월일은 다르지. 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천년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다 풀어 푼다니까. 거짓말같이 돼. 내가 관련된 있는 천년의 인연법을 다 푼다니까요. 아주 시간나면 가르쳐줄게. 두, 두 번째 <웃음> 두 번째 여러분들은 지풍수다. 지풍수. 이 지자는 무슨 수강? 땅지. 땅지요 땅과 관련되어 있는 땅과 관련돼서 인간에게 바람으로 불어오는 수다. 이것을 우리는 지풍수라는거다 그 다음에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운수라고 한다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거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그렇게 물건도 있는 것이요 이 제품도 있는 것이요 그러면 수라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인간과 관련되어 있고 운명수와 인연수를 빼고 우리가 이 주어진 번호 이 주어진 번호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뭔지 여러분들이 이사가고 싶어서 그 번지에 이사갔겠나?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간거야 지풍수가 번지이거예요 땅, 땅, 땅과 관련된 거자 그래서 우리는 지풍수는 어떻게? 여기 보게 되면 뭐 상가터, 그제 집터, 묘터 이런 것이 우리는 지풍과 관련되어 있는 터로서부터 뭔가 인과관계가 엮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풍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아파트 번지 응?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내 장사는 번지 그 다음에 묘, 벤지 이렇게 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번호들. 이것이 우리는 지풍수라고 하는 거예요. 인원수는 내가 인위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번호다. 자, 여기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핸드폰 번호. 여러분 좋은 핸드폰 번호 인원수에 따라서 푸는 거예요. 이것이 인원수라는 거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자동차. 자동차 번호 아파트 호수 사무실 호수 이런 것들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자 영혼과 관련된 인연,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과 관련되 있는 인연과 우리는 또 결합을 하는거죠 그지? 자 여기에는 우리는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수다 그지? 맞나요?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수들은 이거. 이거는 이거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수 이거는 뭘까?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귀신 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면 신수라는 거 신수. 이것이 신수. 자,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연수도 있다. 그렇게 전생의 인연법. 이것이 우리는 전생 인연법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생 인연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들이 참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인연법으로. 그리고 엄마인데 대하는 모습도 다르고, 엄마인데 하는 것도 다르고, 모두가 다른 거야. 다들잖는 형제들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전생 인연법에 의해서 그 자, 예를 들면 그것이 똑같다고, 그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아들은 아들, 딸은 딸, 전부 다 똑같이 할까이가 그제? 한 명도 똑같은 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전생인연법에 의해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것을 풀면 다 놓은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어떻게 해?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인연수와 운명수와 귀신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밖에 있는 이런 수가 있고 인간과 관련된 외부의 수의 외부 인연수다. 에이? 외부에 주의진 인연수. 이렇게 복잡한 인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뭐, 사주팔자 이거 갖고 오면 어떻게 맞추겠노? 에이? 그쵸? 사주팔자가 풀, 풀 수가 있겠나? 에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키웠을 것 같은데, 는 자, 여기서 있는 거를 어떻게? 핸드폰 운세, 이거, 핸드폰 운세는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자, 이게 전연수는 어떻게? 해? 우리는 방풍구 갖고 푸는 거야. 이거는 방풍구 갖고 푸는 거야. 자, 인연수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자기가 타고난 것은 전연수 지풍수, 인연수 푸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만 해야 되겠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장대하게 말 소요된다는 이유다이뭐안 하면 간단한 것만 가르쳐 줄게. 응? 이거 머리 아프게 되면 딱 이거 한 개만 가르쳐 줄게. 풍은, 풍은 주이만딱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 수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푸는 방법,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 이거 푸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 달라야 되잖아. 맞나?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이거 했는데그제 이것이 바로 우리는 또기 일년신수라는 것이다. 이게 있는 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민감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만은, 이거는 또 인지하기가 어렵지만, 어렵고, 어떻게, 또 여기 또 관심 있는 사람이 대단히 또 많대요. 그제? 그런데, 이거와 유사한 게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한의 운수라는 것이다. 자, 한의 운수와 1년 신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왜그지 한해 운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풍 그 운명 주기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고, 이 신수는 어떻게 사람을 몸을 치는 것을 우리는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해에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고, 이것이 월에 따라서 이념의 월에 따라서도 이것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잡한 거야 공부 잘할 거요 하면 하면 다풀 것이고 뭘 하면 조금만 풀 것이 그렇다 그는 여러분의 능력이 다르다 내 보고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것부터? 어떤 것부터 푼다고? 어떤 것부터 풀라고 여기서 우리가 그것부터 푸지 이거 천풍지풍방법법부터 조금 있다가 또 설명할게 지금 가져고가 우리는 이거 원본을 알아야 되니까 수의 근본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 근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들 먼저 풀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나타난 수의 정의를 하는 거야수예는 그러나 이 푸는 방법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숫자 어떻게 전생인연법에 따라서 우리는 푸는 것이고 자 이것의 인연수는 어떻게 숫자 인연 빼빼와서 우리가 푸는 것이고 이것은 따라서 우리는 신수로서 푸는 것이고 개별적인 것은 여기에 운명수, 기신수 인연수가 꼭 푸는 것이고 그래서 이수지사주가한 개도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푸는 거야 그만 앉아갖고 그몇 개나 놓고 어떻게 맞추는 게그뭐 점치는 거랑 맞아야지 누구 말 때는 엿장사 그냥 막푹 짜게 갖고 후불을 보고 큰 구멍이 맞다 작은 구멍이 맞다. 이거 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르 이건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배웠다 그죠? 이거 배웠지만 이것이 없다 이말이야 그죠? 그럼 이것이 없는 거야. 근데 전풍 지풍에는 이것보다는 이것이 많은 작용을 하고 이거는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거야 실생활과. 학문이 아무리 아봐야 실생활하고 관련성이 없는 학문은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오케이? 이것을 우리 가풀거든그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안되지. 자, 그래서 이것은 수는 우리가 수리사조에서는 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중에 가게 되면 더 복잡한 수들이 온다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이랬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 또 어떡하? 이 속에 있겠지? 그치? <웃음> 그래서 지금 이 수의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이 전풍지풍이 앞으로 풀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 상시하게 점검하자. 그치? 그러면, 요까지만, 요까, 요까지만 좀 채워주세요.